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남자분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음. 이 사람은 또왜 이렇게 슬퍼. 마음을 보니까. <웃음> 왜, 어. 왜 슬퍼요? 지금 건강이 좀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아이고. 건강에 염려스러움이 좀 많다. 음... 몸수가 옛날 같지 않게 몸이 조금 약해졌나 봐.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건강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많다. 이제 아는데 아오. 이 사람 진짜 건강 잘 챙겨야 되겠다. 아오. 몸수가 지금 많이 안 좋아. 간도 지금 안 좋고 간 수치 뭐간간간 간, 간 쪽으로 지금 많이 안 좋다 이제 하니까 아이고. 건강 건강으로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네네네. 건강이 안 좋다고 봐야지 오늘 어, 어느 정도 많이 안 좋아요? 어 지금 병원 인터뷰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 그기 때문에 건강을 지금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해년이다 원래 이제. 안 좋았던 거예요? 조금씩 안 좋았던 거 같아. 어. 어, 조금씩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올한 해는 건강을 챙겨야 되는 해다. 건강을 어, 관리를 해야 되는 해다. 이제 보면 되지. 오, 어, 음. 본인이 뭔가 안 좋게 만들어 그렇지. 내가 봤을 때이 사람 술을 말 마시는 사람 아니야? 아, 진짜요? <웃음> 술술말 아, 아, 마시는 사람 아니야? 간안 좋으면 음. 술이지 뭐, 그지 아, 그렇이 사람을 놓고 보면 세상 재미가 없어. 음. 정말 세상 재미도 없고 음. 아무런 낙도 없고 음. 그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웃음> 모든 게 있잖아 이 사람이 좌절돼 있는 마음이야. 아 진짜요? 어왜 아, 좌절돼 있는 마음? 왜 이렇게 좌절돼 있는? 진짜 마음? 마음을 들여다 보면 네. 생각이나 모든 게 있잖아 네. 죽어 있는 거나 똑같아. 생기가 우리가 왜 생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 생기 반란한 거는 한 개도 없어. 어두워 빛. 사람 마음을 보면 네. 어두워 어... 어두운 빛이 얼굴 속에도 있잖아 네. 얼굴 우리가 하상이라고 하잖아 하상을 네.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다 이제 그러거든 근데 옛날에 20대나 30대를 이제 둘러보면 그때는 생기가 있었고 어, 재밌는,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40대로 들어오면서 40, 40서의, 40 너의, 그때부터 기운이 꺾여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52, 50서의가 됐잖아, 그치? 네네. 그렇게 한 10년 정도는 이 사람이 꺾여있는 기운이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성격은요? 성격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야. 성격은 온순하고 진짜 마음은 여린 사람이야. 음. 악기는 없어. 음. 악기는 없는 사람이고, 네, 네, 네. 악기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음. 뭐 재물이나 음. 자기가 뭐일코서을 가지려고 하는거나 네, 네, 네. 이런 거는 좀 약한 사람이다 이제 그러거든. 어, 네.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야. 네. 정에 굶주려 있고 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많고, 네, 네, 네. 사람을 이렇게 뭐 친분을 가진거나 이런 것도 많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이 사람은 항상 외로운 사람. 아이고. 외롭다. 외로워. 외로움이 너무 있잖아. 오랫동안 이게 가지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렇지? <웃음> 그런 것처럼 하는데, 한 10년 동안 이 사람이 사람한테 뒤통수도 당하고, 음, 어, 음, 그렇게 뒤통수라는 거는 뭐 사기 아닌 사기도 당했을 음, 것이고, 그리고 또 사기를 당하다 보면 돈의 손실도 왔는 것이고, 네네. 또 사람한테 또 상처를 또 입은 것도 있고, 네네. 그것도 여자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은 것도 있고, 네네. 그렇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있잖아, 모든 아픔을 다 겪었던 사람이야. 외롭다고 하셨는데 음. 그러면은 이분 옆에는 음. 뭐 여자분이 좀 보이세요? <웃음> 근데 여자가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정을 내고 막 마음을 주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음... 보이거든. 그냥 그냥 어 그냥 만난다 그냥 만난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어. 진짜로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평생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어, 네. 그냥 이제 뭐뭐 뭐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렇게 정이 많이 기, 지금 깊어서 안 깊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음. 지금 할때 여자한테 정을 완전히 주는 거는 보이지는 않아. 그냥 뭐 친구보다 조금 가까운 응. 사이가 어,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 어. 일적인 면은요? 아 지금 일도 꺾였잖아. 일도 꺾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자초한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기운이 꺾였다니까. 음, 음. 40, 40, 너희부터 꺾여버렸잖아. 음... 꺾인 기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그때 또 회의가 왔겠지. 꺾였으니까 그지 회의가 왔으니까 잠시 잠깐 신다고 했던 것이 너무 쉬어서 갈 수도 있었던 거지. 앞으로는 그걸 조금 아휴 좀 회복하기가 조금 힘든데 아이고 잠시잠깐 활동하는 거는 비치는데 네. 근데 계속 이어가지는 못해 어 아, 진짜 음. 너저 안타깝네요 엄이 음. 음. 그렇게 이사람은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지 어, 중... 중년운은 약한 거고 말년은요? 말년... 말년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 어. 일적이라는 게 아무튼 뭐 음. 제가 당에 가져왔으니까 유명한 사람이겠죠? 뭐 t v 에좀안 나온다고 쳐도 그러면 음. 본인이 뭐 사업하거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아이 이 사람은 거... 사업 머리가 없잖아. 그이 뭐 사람 돈 많이 까먹었잖아. 돈 진짜 많이 까먹는 걸로 보이는데 음... 세상 또 많이 어두운 사람이고. 아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 네네네네. 똑똑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 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게 머리를 불리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아... 보이거든. 진짜요. 음. 알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너무 잘 믿는 것도 문제다, 진짜. <웃음> 너무 잘 믿어서 뒤통수를 맞았나? <웃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뒤통수에다가 돈의 손실에다가 사람의 상처에다가 여자로 인해서 또 아픔을 겪은 거에다가 네. 금전 손실이 오니까 네.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돈까지 힘들었는데다가. 근데 또 일도 제대로 잘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게다 절망감 속에 왔는 거지. 그치? 어... 근데 올한해를 놓고 보면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올한 해는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건강에도 지금 염려스러운 게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건강 이분... 말 챙겨야 되겠다. 음.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 배우 음. 배우 겸 가, 가수 겸배우예요 김민종 씨. 김민종 옛날, 어, 어, 어, 어, 어, 엄청 유명했잖아요. 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TV에 좀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 이분이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아까 뭐 많아, 많잖아요. 나 아직 결혼을안 했어요. 음. 솔직히 능력도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뭐다 갖췄는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아, 여자가 여자한테 아픔을 되게 크게 당했어.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여자한테 마음이 다친 거나 똑같아. 어, 그래서 아직 못한 거예요? 음.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지금 내 눈에는 지금 결혼한 모습이 안 보여. 아이고. 결혼한 모습이 안 보여. 아, 상처가 얼마나 컸길래 그 음. 정도로. 상처가 어. 엄청 커. 아, 그 앞으로도 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음. 아. 여자의 상처가 진짜 커. 시. 모든 걸 의지를 했던 음.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게 모든 게 네네. 깨졌으니까 그렇게 희망이 사라진 거나 똑같은 거지. 아이고 음. 지금 일적인 면도 좀신지 오래됐어요, 이분. 앞으로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쉽지는 않겠네. 그 쉽지는 않아. 잠시 잠깐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 맞아요. 하는데 어. 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계속 이어서 활동을 활성, 활성하게 이렇게 하는 음. 거는 보이지는 않아. 음. 왕성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지.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이 술 겁나 좋아하다 봐요 응. 그래서 술을 뭐잘 먹는데요 엄청. 응.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걸 말씀해 주셨나? 응. <웃음> 그래서 그래서 건강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간도 지금 수치가 안 좋고. 음. 그리고 간도 지금 있잖아 지방간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간이 이렇게 보이는데 간의 테두리가 어 막이 생겼어. 아이고 막이 생겼으면 위험하다는 거거든 그동안 너무 많이 먹었을서 많이 먹고 지금 이 사람이 그 화면상에는 엄청 잘생기게 보이잖아 네네네. 내 눈에는 있잖아 엄청 부시시한 모습으로 보여아 진짜 자기 몸을 관리를 안할 정도로 있잖아 엄청 부시시한 아, 모습으로 보이거든 이제 관리는 조금 내려 놓은 거예요 음. 아 안타깝네 이분 진짜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좋아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스타가 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안타깝고요 근데 답변네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짜 눈물이야. 희망이 음. 없어. 진짜 절망감밖에 없고 네. 그렇다고 자기가 빛났던 과거 시절을 더럽게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진짜 이 모든 게 생기가 있잖아.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생기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 아, 건강이라도 좀잘 관리했으면 음. 좋겠네요. 아, 어, 진짜 많이 위험한데. 오. 이 사람 진짜 많이 위험해. 그럼 조심해야 될. 이 사람 사주를 점... 짚어보면 네. 명이 짧은 사람이잖아. 아이고, 명이 짧은 사람. 그럼 조심해야 될 점도 그 점이요. 조심할 게딴게 응. 뭐가 있겠어, 그렇지? 조심할 게딴게 뭐가 있겠어? 건강이에요. 음, 건강을 건강을 챙겨야지. 어. 명이 진짜 짧은 사람이다 안타네요아 너무 잘된 스탄데 네, 그런 그렇죠. 뭐 상처도 있고 하니까 네, 간이 지금 너무 안좋아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할게요 어, 기운내 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바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좀마음에 희망을 갖고 좀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